유지엄의정다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 불렀잖아요 음, 그리고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하고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선생님 레슨 보는 이진이도 있었고 대구에 사는 세연이도 있고요 다연이도 있고 이준이도 있었어요 박이준? 다들 열심히 연습해서 댓글 남겨주면 선생님이 이름도 불러줄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적가 퀸즈 곡은 어땠어요? 신나죠? 아직 잘 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멜로디만 치면 쉬운데 반주 부분까지 다 해야 하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젓가락 행지곡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링크를 누르고 가사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고양이 행지곡을 배울 거예요 피아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치죠? 음, 고양이 행지곡은 너무나 유명해서 피아노를 앓든 모습들 다 쳐요. 까만 건반에서 주로 치는데요. 오늘 우리는 까만 건반에서도 배우고 하얀 건반에서도 치게 될 거예요. 까만 건반에서 치는 것과 하얀 건반에서 치는 게 어느 게더 쉬운지 한번 가볼까요? 차단! <목소리> 앞볼을 먼저 보면, 오른손은 어디죠? E, D. 그리고 왼손은 G 낮에는 점프 G에서 시작하죠 스쿨토보 음, 악보이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어려운 거니까 우리는 처음이라 천천히 갈 거예요 자첫 번째는 쉼표로 시작해요 그래서 1 2 3 4네 번째 버튼 시작하죠 그래서 4 1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발견을 딱 보면, 오른손은 ED, BG, e, 왼손은 G, G, G, skip down to E, E로 내려가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턴이 있네요. 자, 첫 번째 패턴은요, ED, b g 고요두 번째 패턴은 ED, 이거예요 e, 이것밖에 없어요 오른손은 그리고 왼손은 G G G 스키 B E 스텝 G 아하!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굉장히 심플해요 단지 헷갈리는 게요 오른손에서 왼손,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왔다 갔다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박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One, two, three. 넘어가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부분인데요 오른손은 똑같아요 또첫 번째 판타하고 같은 e 이 B, B, G 이거밖에 없고요 왼손이 자 보면 B죠 그런데 A, B야 이 말은요 옥타고 올라가서 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덟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선생님 하나 이렇게 아닌가요? 자. 음을 이야기 할 때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이 음도 들어가요 방안이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카운터하는 나도 머리에 들어갔듯이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덟음을 올라가서 칠 라는 뜻이고요 악타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음인데요 음. 칸을 그려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요렇게 그려 놓고 A, B야 다아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음이라는 걸 알고 위로 올라가서 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쳐도 돼요? 아니요 치면 안 돼요 왜? 오칠 때마다 계속 들어주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죠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거든요 이것보다자 그럼 Part B를 한번 가볼까요 Part B도 네번째 각자에서 시작을 할게요. 픽업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트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면 1, 2, 3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로 가죠. B, 앞다와 Right hand in a n d D E 이웃 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런데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왼손이 오른손을 건너가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B D E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른손도 이거하고 아까 첫 번째 파트하고 또. 패턴이죠. 그래서 악보를 볼때는 그림처럼 패턴을 봐야지 훨씬 더 치기가 쉬워요. 노트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은 파트 2리 다시 가볼까요? 세번째 파트 역시 오른손은 같아요. 이거 아님? 요 패턴밖에 없는데요. 또 왼손이 춤을 춰요. 왔다 갔다 하죠? 자 왼손을 한번 먼저 볼까요? G, D 뭐죠? 반음이 많이 나와요. G 그 다음 f -sharp, 다시 G인데요. Finger number 1으로 쳐야 돼요. 1번으로 그래야지 그 다음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 다음 g h A 그래서 사실은 이건데요. 손가락 번호를 2, 3, 1, 3 2로 올라가야지 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른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2, 3, 1, 3, 2 오, 학생들 중에는요. 선생님, 2, 3, 2, 1 이렇게 내려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음,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내려오다가 잘못 내려갈 수도 있고 너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치라고 선생님들은 권해줘요. 그런데 아우 이거 도저히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하는 학생들은 2 3 2 1 하고 l 이 슬라이드 다운 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른 도 짚지 않게. 자, 그러면은 파트 2를 다시 가 볼까요? 피카피. 2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치고요. 왼손은 스킵다운이죠 그래서 여기 비친 다음에 빨리 비켜줘야 돼요 자 준비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치고 내려오세요 건반 딱기인데요 그래야지 그 다음 노트가 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중 오 그러면 벌써 다 끝났네요. 맨 마지막 노트만 있는데요. 맨 마지막 노트는 굉장히 유명한 엔딩이에요. 레스 <목소리> t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리듬 중에 하나예요. 이거 베스켓볼할 때, 아 베이스볼 할 때도 쓰이고요. 보통 운동 행사 때 가면 튜어 g 하는 뮤직 중에 많이 쓰여요. 굉장히 신나는 리듬이거든요. 자, 그럼 벌써 다쳤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좋아야 돼요. Rest. 1, 2, 3, 4. Rest. 이렇게 돼요 오, 천천히 치니까 그닥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하얀 건반에서의 고양이 엔진곡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 맨 처음에 이렇게 쳤으면 둘다 까만색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왼손도 까만 건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까만 건반에서 치는 거예요. 음, 악보를 모를 때는요, 에 여기서 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오른손도 이렇게고요. 그래서 눈에 훨씬 더잘 띄어요. 까만 건반으로 치는 게. 자, 한번 가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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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아까 반응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건 이렇게 되죠? 다른 노트예요. 음.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흰색 악보하고는 달라 보여요. 자, 흰색 악보는 F sharp a n C였죠? 그런데 건반상으로 반응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악보를 쓰면은 F sharp, B, 반응 내려오면 그냥 f 고요 C가 반응 내려오면 B니까 이렇게 악보를 선생님이 쓰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실 여기서 반응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까만 것만에서는 이렇게 작아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컨 폴참 한번 가볼까요? o 그리고 왼 마지막 부분은 똑같죠 가만 곳만에 한번 쳐볼까요? One, t 들어오 죠？자, 그러면 좀더 빠른 템플에서 한번 해볼까요 1, 2, 3 먼저 까만 반에서 시작합니다. One, 갈 때는 맨 마지막 부분을 치지 않고 바로 넘어간 뒤에 맨 마지막 부분만 더 해주는데요 그건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대로 치세요 중요한 건 까만 것만 해서 하얀 것만으로 하얀 것만 해서 까만 것만으로 내려올 때에 핸드 포지션이 빨리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까만 것만 하나만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얀 것만 하나만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오늘은 고양이의 직곡을 배웠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더재밌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